안녕하세요 세영입니다 오늘은 제가 쓰는 이 다이어리 표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얼마 전에 제가 꾸며놓은 이 표지에 대해서 문의 주신 분이 계셔서 그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일단 제가 쓰는 다이어리는 투명한, 약간 반투명한 A6 사이즈의 60 다이어리고 이 다이어리 산 링크도 제가 더보기란에 더 넣어드릴게요 일단 다이어리를 열면 으 짜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, 별거 없는데 우선 요거는 제가 만든 거예요 만든 거고 이게 이 라벨지 위에 꽃을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꽃이랑 이파리, 꽃잎 이렇게 붙여놓은 거고 이거를 제가 만든 게한두달 정도 된것 같은데 아직도 상태가 굉장히 좋아요 그쵸? 이 라벨지는 제가 성수역 근처에 있는 포인트 오브 뷰라는 오프라인 문구점에서 구매했습니다. 이 라벨 종이 위에 이렇게 꽃을 붙이고, 여 겉에 붙인 거는 다이소 코팅지예요. 다이소 손 코팅지인데, 그거를 위에 붙여서 이렇게 표지를 꾸며봤어요. 이 클립도 예전에 다이소에서 구매했던 거예요. 그리고 이 밑에 이 종이는 제가 이건 아마 다운펜시라는 곳에서 구매한 걸 거예요. 그냥 제가 좋아하는 사진이나 제가 좋아하는 그림을 이렇게 해두었고. 그리고 이 모양 클립은 이거는 제가 밀크퐁이란 데서 구매했어요. 이렇게. 이 모양 클립이 이거 말고도 제가 몇 가지가 더 있는데. 자, 아, 이거 이외에도 모양 클립이 이렇게 다이아몬드 모양도 있고 이렇게 편지 모양도 있어요 되게 예쁘죠? 여기 두 개밖에 안 남았네? 아무튼 이것들은 밀크퐁이란 데서 구매했습니다 그 링크도 제가 더보기란에 더 넣어드릴게요 어 아무튼 뭐 이거요. 이게 다예요. 이렇게 해서 꾸몄고 저는 개인적으로 깔끔한 스타일이 좀 좋아하는 편이라서 이렇게 꾸며봤습니다. 그래도 예쁘죠? 예쁘고 저 개인적으로는 이 꽃의 역할이 큰것 같아요. 색감도 예쁘고 나름 꽃이랑 꽃잎이랑 풀이 배치도 잘 됐고 이게 꽃 이게 만든지가 진짜 제가 꽤 됐는데도 아직 꽃 상태가 굉장히 좋아서 아마 그냥 이대로 말라버린 건가 싶을 정도로 좋은데 아무튼 그렇습니다. 오늘은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제 다이어리 표지에 대해서 설명해드렸는데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오늘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제가 조만간 바로 곧또 올게요. 안녕! 빠이!